헬로아 오늘 연어 잡으어요 오케이 okay, 연어 잡자 네 연어 잡자 자제 총을 든이냉 네. 뭐지 뭐지? 그 연어 거의 연어 아, 학살하시려요고 연어 학살이 아, 생각해보니까 살해. 좀비가 연어긴 한가? 연어를 잡는게 이 금년어들이 아주 나뒹글고 있네요. 와! 좀비다! 죽어~~ 죽어라 금년어 내놔라! 아! 좋아, 좋아. 이야~~ 일단은 있는 거를 찾아가봅시다 어! 야야야 옮겨 옮겨. 그래 빨리빨리 옮겨. 오장시켜주세요 명탐 같은 거. 아싸. 어. 오케이. 인조잖아. 뿜. 오케이, 천벙. 어, 여기도 금년, 와. 금년어가. 우와 와. 날라가요, 저. 우와 와. 금년어 와. 작업하다가 와. 날라가요. 아. 와. 어이구 금년어가. 제주님 힘내세요 전렉때문에 못할거같아요 어. 어.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날수 있는 v, V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야 깨졌다 와안 뭐야 안돼 돼, 우리 금년어가 안돼 안돼 우리 금년어가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걷기 어야 금년아 하나가 나뒹굴고 있다 다마다마. 어디를? 그.. 통발 안에 아니 통발 밖에 우와 튀어나온다 금년아들 여기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튀어나오는 것만 아니고 에이. 야 금년아 에이. 더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야 1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야 나라 나라 나라가. 야 제주 심신데요? 가져와 던져 이제 여기다 오케이. 야 던지면 깨줘 오케이 가져와 더 있나? 더 있어? 야 저기 희생해야 돼 거수냐 에이 총리 죽어 지금... 어? 오안 깨졌나? 뭐야 왜왜 종종 왜? <웃음> 떠다녔어 번... 어 시간이 끝났다 야. 어쨌든 그래. 금년아 다 모은 듯 뭔가? 하나 음,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 있네요. 저이 밑에도 금, 금연어 금 보관함이 있었네. 어이구! 뭔가 깨지는 소리가 <웃음> 오야 나왔다 오야 금연어오나셔졌나봐 아, 일단 <웃음> 금연어들아 잘가 더큰금연어가 되어서 돌아오렴 우리가 먹을게 맛있겠다 와금년어들 점점 금년어가 사라지고 아, 있네저희도금년어가되어까요와 갑시다 와 같이 재밌어 어 안녕 나 <웃음> 아, 먼저 할게 와 저희 금년어들이 보여 <웃음> 아이고 아이고 승천 어 빨래 곧게악 아, 나도 으악 아. 안녕 악악 그럼... 아. 아, 뭐야 아니나 <웃음> 뭐야 나왜 죽었어 왜 의문사야 그래, 그래. 아참 가자! 널, 날 잡아! 나안 잡혀. 아, 그래? 괜찮아. 그럼 그냥 <웃음> 너라도, 너라도 날라가라. 야! 어, 뭐야. 이거 왜안 잡히냐? 어, 내가 뭐, 내가 뭐 켜놨나 보다? 그럼. 아무튼, 그 네, 그럼. 7분짜리 연어런 끝?